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네 지혁씨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네네 네그 지혁씨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연락드렸습니다 아 어떤 프로젝트예요 어, 그,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이제 구성된 그룹을 제작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인데요. 네. 그 지혁 씨가 첫 번째 멤버로 참여하셔서 이제 그룹으로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저는 너무 좋은데, 어, 네네. 일단은 바로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아, 같아요. 아, 네. 어... 그럼 조금 생각해 보아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어, 조금만 생각을 해볼고 아,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 네, 네, 지혁 씨. 네, 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 네, 네. 어, 저도 사실 어 다시 그룹을 너무 하고 싶었어 가지고. 아, 네, 네. 네,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고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지혁 씨가 중심이 돼서 이제 멤버 구성부터 이제 프로듀싱까지 이제 담당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일단 저는 너무 좋은데, 어,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지고, 아, 일단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미팅 날에 저희 제작 스프분들과 이제 화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스케줄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다음 주는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회사 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네. 중심으로 새로운 그룹 만들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네. 새로운 팀을 만들게 됐어. 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음악, 도희 음악으로 을까 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음. 그 보컬가 스키 음악들 스타일은 다 아는 듯해도. 힙합 룰 베이스 でなんかステージ上でファンの皆さんと一緒に遊ぶ感じ一緒に盛り上がっての感じがいいだから例えばエルトロスはあとんグルかってイメージ例えばなんかビッグバングの戦術みたいな感じでめっちゃ自由な感じととメンバーたちの別々の自分のなんかミラとあるな 응, 응. 응, <목소리나> <빅크> <목소리나> <목소리나> 厚狭あるしね感じのグループがいいだからそんな感じでメンバーがないとそうですねメンバー集めなきゃいけないですよねメンバーはオーディションはどうですまあオーディションも大事ですね新しいメンバーそうですねもし事務所でいいアーティストいますかはいいに事務所をちょっと 確認して、もし居そうだったら連絡します。あ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なんかいろいろ送りますね。うん、はい。じゃあ強くさんも誰かいらってたらちょっとくださいはい、ありました。そうですね。はい。それではまた、実会に。はい、お疲れ様でした。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 To buy and hire Simo, Frosty